슈퍼차저는 터보차저와 달리 독립된 유활 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전용오일을 사용합니다. 교환에 필요한 공구들의 모습이고요 여러가지가 필요하죠. 먼저 인테이크 파이프를 탈거합니다. 슈퍼차저 구동벨트를 풀어주고요. 커넥터는 모두 비슷하게 생겨 마킹을 통해 구분해준 후 탈거를 진행합니다. 고정 너트를 모두 탈거하고요. 2인 1조로 수평을 유지해가며 슈퍼차저를 드러냅니다 탈거하고 보니 특이사항이 하나 있네요 PCV와 연결되는 저 슈퍼차저 어댑터가 실리콘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을 모두 제거한 다음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기존 슈퍼차저 오일을 배출하기 위해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역시 오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네요 스파차저 오일을 주입합니다. 신품 트레인 플러그와 브리드 어댑터의 모습입니다.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. 웨스트 게이트 플랩과 수냉쿨러 핀 그리고 스로틀바디 모두 전용 세정액을 도포 후 클리닝합니다. 신품어답터와 흡음제를 달아준 후 슈퍼차저를 장착합니다 탈거의 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슈퍼차저 고정노트는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조임정보를 다시한번 더 확인합니다 조립을 이어갑니다 냉각수도 보충해주고요 장착이 끝났으면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댑테이션을 시작합니다. DTC도 체크합니다. 깨끗하네요. 시운전을 다녀온 후 냉각수 레벨까지 확인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.